근데 마지막로서는 으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지금까지 그 카이스 빼거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대학교는 항상 그티어원 아워드 일반적으로는 그 노벨상인데 받은 한번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제일 그 우리 인스티튜션 대학 유니버시티의 톱. 근데 내가 여기. 근데 그런 거 굉장히 그정의로 자극되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박사 논문 할 때, 논문, 박사 논문 신사 하는데, 어, 내 지도 교수가 그, 그, 그 커미티 구성해야 되니까, 그 커미티로 그, 아, 아,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누구한테 그 부탁해라. 아니 비즈 비 이코노 이코노믹스 economic, no, 아, no, economics department. 내 아, 내 공학, engineering 요 안다, 근데, 그 근데 그,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이해가 나요. 근데, 근데 결국 뭐 알고 있는가하면 어, 지금 제 박사는 뭐처음부터 그까지 그, 그, 그렇게 열심히 받고, 내 내한테 코멘트하고 수정하는 부분 어떻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 내가 월르게 되는 건, 몇그 사람은, 그, 노벨상, 넥슨나 라인. 왜냐면, 그 그룹에서 시카고 스쿨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 이코노믹스에 노벨상 한 다섯 개 정도 받았는가? 그래, 그다음에있는데불행나게도 그, 어, 뭐나 어, 조금 일찍 그, 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 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라는 기회에, 저는 굉장히 아프리셰이도 하고 있어요. 그럼, 면뭐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래, 그렇게, 그, 저는, 어, 가이스근가그 다음에 뭐, 어, 다른 우리나라의 그, 토프 랭킹 유니버스티도 노력하는 거가, 어, 학생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저는 가이스라는 거는 에터널 엑스페리멘트. 우리나라에 저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 실험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그 아프리시에이터 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분 됐으니까 귀환되 하죠.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질문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영 교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총장님. 네, 정길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길환 교수님은 제가 전산업과 있을 때부터 네. 항상 정, 여러분도 오늘 정길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다 알아들으셨어요? <웃음> <웃음> 한 60% 알아들으셨죠? 저는 한8 0정도 알아들입니다. 우리 이동만 교수님은 지금 수지 제자라서 이제 학습이 돼서 99% 알아두시고. <웃음> 제가 그랬어요. 정길란 교수님, 제가 전상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연배 차이가 많으니까. 정길란 교수님한테 갔다 오면은 한 60%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었지, 무슨 뜻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언어가 좀 그러셔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컨텐츠가 오늘이 아니고 항상 20년 30년 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못알아들었던거예요 예. 아, 그러신 분이었는데 어, 은퇴하시고도 계속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어떤 기자가 또 책을 연결의 탄생이라는 책도 되셔서 이 기회에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중에 처음에 인터넷 그 시도하셨을 때 과기부 평가가 F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그 인공위성센터 그게 ERC로 출발했는데요. 1990년에. 최선들 음. 박사님. 그때도 ERC에서 항상 평가가 C였어요. 그래서 <웃음> 항상 달랑달랑달랑 끊어질려다가 이래서 그래서 아, 이게 F학점이나 C학점을 맞으면 영원히 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은 게 어, 제가 어제 그저께 뉴욕에서 돌아왔는데 nyu 하고 조인트 캠퍼스 하는데 대체로 우리 교수 내부 교수님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다 성원을 하시지만은 외부에서 어, 들으면은 그거 되겠냐 뭐 이렇게 부정적 인의견들이꽤 있어요 아 그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아 이것도 영원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강연 중에 잠깐 그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 후에 첫 번째 출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에서 문답이 있었는데 아마 기자들이 그런 질문했나 봐요. 이번 방문에서 뭐어 핵심적인 키 뭐가 뭐 뭡니까?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어 디지털이다. 그리고 뉴욕대와 어 과학기술 협력. 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좀 성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봅니다. 음. 에, 그래서, 어, 그래도 대통령께서 평가하시면 F학점 우리한테 에, 아직 주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성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힘이 좀 납니다. 아, 우리 교수님들 궁금하실지 모르는데, 그,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날 전체 구성원 상,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고, 어, 대통령께서 원래는 우리 그 현판식 수여하는 시간에 오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그 사이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생겨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또 뉴욕의 교통이 엄청나게 막혀요. 그전 세계 정상들이 와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하고 저기보다 한 시간 반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연설, 디지털 선언하셨, 강연하셨는데, 강연하고서 이제 환담 시간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둘러 서 있는데, 과기부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거기에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오늘 일정이 너무 뒤틀려가지고, 어, 다른 행사장에 못가는게 많은데,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카이스트가 NYU하고, 엔화, 어, 공동으로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하고 캠퍼스를 만든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다. 놀랐다는 표현 안 썼어요. 대단한 거다. 50년 만에 이렇게 됐다. 그분은 60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60년 만에 그랬다. 뭐 등등 하셨,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도 우리를 언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길랑 교수님께서 과거에 F 학증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특히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웃음> 잘못되면 어떠나 이런데 잘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위로받았습니다. 정진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또 어,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유서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생 때 정길란 교수님께 네트워크 수업을 들어서 한 80%는 알아들는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어, 아 예, 그엔다 이거 하고. <웃음>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굉장히 한 학기 동안 고생했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 마이 카이스트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또 교수님께서 교수셨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All Out Differences 하고 Minorities는 또 학교의 포용성 위원회가 생겨서 아직은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좋은 말씀과 그런 자극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창업원을 맡고 있는 김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존함은 제가 한 번쯤이나 들었을까 싶습니다만 강의를 듣고 보니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일으켜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기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터널 음. 익스페리멘트라고 하는 저 어려운 표현을 쓰셔서 우리 뭐 제가 카이스트에 합류한 지 3년밖에 안된 사람입니다만 창업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익스페리먼트는 늘 장려돼야 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들의 사업하니까요. 그것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이게 리멘트 하나 하기도 힘든데 영원히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러나 이 현실의 그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고충들을 해, 극복할 수 있는 시, 힘을 얻을까, 뭐 그걸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인터넷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어, 교수님의 그삶 자체가 아마 이터널한 익스페리멘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뭐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절실함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마음의 고충들, 힘든 것들, 어떤 마음으로 넘어오셨는지 그걸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어렵다. <웃음> 결국 저는 그, 저, 저 정도 나이 되면, 파라시, <웃음> 과거에 제가 뭐 했어요? 어떤 이유로 했어요? 라는 거는 그냥 그, 어, 과거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별로, 어, 도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파라시하게이야기하며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어 고등학교 때그그책 보시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한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뭐가 있는가면 한국에 도움돼야 되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니 항상 그이테리가이아 이런 거 하는 거가 한국에 도움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아,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떠나야지라는 거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그런 거 지난 한국에 한 40년, 50년 있으면서 계속 그,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다. 근데 그러면 그런 거 도움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라는 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보다는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 도움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how to do it 제그 전공 분야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도 아니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goal, 목적 결정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 갈수 있게 할 거예요? 라는 거가 제 그, 어, 전공 어, 분야고, 특히 그 나사에 있을 때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는 뭐한 30년 후에 그뭐 목선, 도선, 화선까지 보내겠다. 근데 그러면 실제 30년 후에 그거 가면 되는 거고,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라는 타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식으로 그 어, 어, 해결을 해 어, 놓은 것 같아요. 저그 질문하고 직 관계가 했는데 그 티어트 아워드 제가 그 요새 지난 한 1년 15년 정도는 그 티어트 아워드 에시간 많이 그 소비하고 있어요. 티어망 아워드는 저는 인르브 아, 하는 거는 어뭐 노벨상도 그렇고 튜링 아워드도 그렇고 없습니다. 근데 티어트는 어어 아, 아, 그런 거 받기 전에 하는 건데,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제가 탐사자도 되고, 그, 요새는 주로 그, 리뷰 어,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맨날 거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약해요. 그, 뭐,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은 할수 있는데, 결국 이거 심사위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잘 생각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가 우리나라가 더 조금 그, 그 이런 그 훈련, 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티어트는 받는 그, 교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 근데 그 중에서도 그티 a 1 받는 거는 뭐열 명에 한 명, 뭐 이십 명에 한명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그, 그, 필선, 어, 호박사가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토타입. 그거 보시면 케이스터리 하면 어,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결국 그 고기에 그 IAS 라는데 프린스턴대학교에 고기 주의실니까 결국은 성공했다라는거 그런 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 좀전 박사님 10년 전에 제가 이애틀리 있을 때. 모셔가지고 어 세미나도 꼭을 10년 만에 뵙게 돼갖고 정말 감개무량하고 그때 오셔갖고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약한 40년, 30년 전에 미국 알파넷에 이어갖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어 만든 어 나라였는데 앞으로 넥스트 인터넷은 우리가 세계 두 번째가 아니고 세계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그런 연구 역량을 <웃음>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 주셨고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어, 가슴에 그 말, 말씀을 항상 이제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40년, 이제 앞으로 또 10년 뒤면은 이제 5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넥스트 인터넷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인데 그 넥스트 인터넷을 정말 이 카이스트가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세계에서 첫 번째로 뭔가 치고 나가려면은 어떤 그 가이드에 대한 이제 전 박사님이 50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프레이션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저보다는 어, 10월 26일 24일인가 데이 파바 여기 옵니다. 그런데 아, 정확하게는 그 리모트로. 어, 합니다. 그, 저보다 나이가 10년 후에인데, 어, 그사람한테 질문하시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 워낙 머리 좋으니까,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 튜링 아워도못 받았고, 노벨상도 안 받았는데, 아, 어, 굉장합니다. 근데, 그거 놓치면 내년 봄에 애쥐에 갑니다. 거기서 간염 나할 어, 거니까 그때 어, 물어보시면 어, 근본 적으로 그 헤어 되는 거할수 있는 거 리스트 딱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 뭐한 50년대부터 1950년대부터 이런 분이야 그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예 오늘 그 김흥, 김흥남 법원장님께서 마지막 잘그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정길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